애들이 서서히 나간다. 밖에, 좋아? 어, 밖에 좋아? 날씨도 따뜻해지고, 이제 봄이다. 빨리 봄이 와야 될 텐데, 그치? 밖으로 톡 튀고. 손님, 이제 밖에 나와서 여기서, 베란다에서 뛰놀아야지. 차리, 애기가 됐어, 그치? <웃음> 어, 이번엔 차리가 애기가 됐네. 응? 아빠 앞발바닥 뭐지? 아이고 싫어, 아이고 싫어, 깎아줄게. 깎아, 깎아, 뭐지? 얼른 하고 깎아먹자.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. 밟아라, 다 했어. 아이고, 동생들 하는 거 보니까 좀 무서웠어? 누다는거 <목소리> 봐. 다여 발로 어, 미는 거 봐. 얘. <목소리> 저한테 줄게 응. 얼른 닦아주세신발장에 응. 네. 아! 있는 화장실에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입자 크기가 작은 패스룸 더스트 오와. 프리 벤토나이트 파인을 채워줍니다. 어? 손에 모래가 안 묻는데요? 모래가 안 묻어요.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는 집사가 좋아하는 입자 크기가 조금 더 커서 먼지가 덜 나고 사막화도 덜한 패스룸 더스트 프리 벤토나이트 오리지널을 채워줍니다. 확실히 어, 긁다. 먼지가 안 나요. 어, 먼지가 안묻도 와우. 오. 어. 약간 모래 사장의 부드러운 모래 만지는 느낌. 아, 와. 애들 엄청 좋아하겠다. 캐리가 벌써 화장실 에 들어갔어. <웃음> 망고 순이, 혀 나왔어 모찌 체리 망고, 체리, 모찌 순이 <웃음> 체리 치카치카 해야 돼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야 돼 일단 큰 솔로 짜서 어이구 잘하네 안 잡고도 어, 잘하고 있어 어, 좋지? 너도 싫어하지? 잘하네 잘한다 어, 잘한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 입에서 냄새 난다고 싫어해 안한다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지 자전 칫스로 먹었네 마지막 이유 귓닦장. 기닦는건 좋지, 체리? 어, 눈닦는 거. 아우, 어, 쉽네 시원하지, 좋지? 이렇게. <웃음> 배도 닦자. 발도 닦아. 기닦이기닦이 꼬리도. 쉬 발바닥 이렇게. 어, 냄새 좋다. 오 멋진 체리콘데. 오지도 치카치카. 어우 잘하네. 어우 잘하네. 오우, 잘하네. 오 <웃음> 잘하네. 멋우 음, 잘하네. 오잘한다오늘 깨끗해, 하얘 이거. 음. 오이, 하얘 이쁘다, 이쁘다. 됐다. 됐어, 이제 귀. 어, 좋아, 루키 뭐, 좋아. 와, 어, 건 좋아. 묻지? 아유, 시원해. 눈깜도 띄고. 어 이제 다 했어. 어우, 싫어 화났어? 어. 에이. 그러는 거 아니야. 으아! 으잘 응. 모찌 깎아. 깎아. 모찌 깎아 먹어. 순둥이 순이 순이 음너 있는 일라도 좀 살리려면은 치카치카 너는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순이가. 오 귀여워. 오 귀여워 순이. 음 됐어. 마지막. 망고도 치카치카. 어유 망고 오늘 되게 얌전하다. <웃음> 이거 안 하면 니네 엄마처럼 시 앞니 다 빠져. 됐다. 됐어, 됐어.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다리 한 장은 뭐야 이거? 아이고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. 여기 다리는 뭐야? 여기서 편하게 있어. 숨주지 말고. 뭔고 <웃음> 음, 제일 싫어하는 거? 내 팔에 코, 이 바람이 오아야그래도 그래도 아빠 깨물겠다고 어, 아니야 오, 아빠 이고이 아빠한테 그래 제대로 아빠 보였다고 뭐 맞 야. 언니 뽀뽀해 주는데 핫딱질라는게 어디 있어.